잘 모르네. 이럴때 카멜 구도 는 어떻게 되 죠? 미드 간다 할 거예요? 삼류 전 미드 갈 걸? 개인 <놀람> 들너 뭐, 앞이 안차는거 봐. 왜 이랬나? 일렉 하기 매우 날카로웠죠? 서둘러 <목소리도> 먹을 것 같다 아니야, 으면나와 튀어나와. 튀어나와. 튀어나와. 튀어나와. 튀어나와. 튀어나와. 튀어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이면 충분하지. 이 나이스! 나이스 킥. 기다리고 있었다. 너희들 만 기다리고 있었어. 이래리 풀스태킬 때 얼마나 무서운 친구인지 다들 알고 있죠? 하지만 스테이 끝났어요. 이거? 아 씨. 저기 어딨어 아, Q 못 맞았다. 맞췄어야 되는데 큐 쓰고 큐 맞췄으면 풀을 쓰고 배치기만 피하면 되는데. 가자.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는 큐까지 써서 먹고 다음 칸에 쭉 쳐놓고 대치로 먹고 이건 버리고 오케이 굿잘 먹었다. <웃음>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거. 어, 좀 위험한데? 와우! Wow. 너프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사기라서 제가,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W 빠졌죠? 좀도 없고요 신발이나 따라갈 수 있을 것같요 라인을 보면 유지되는 라인이니까 조금만 먹고 갑시다. 어, 나이스! 잡았다! 어, 너무 잘하는데, 바텀? 정글이 약간. 네가 못하네. 아까 왜 킬각인지 궁금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. W가 없으면은 이래는 플레드의 뒤를 다 받아야 돼요. 저거 저 스킬 빠지면은 진입값 보시면 돼요. 밤더 스탠데왜 자? 아니, 너무 크게 돌았지. 떨어지면은. 저는 PC방에서 그쟁처리하는 의자 사,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추천할 수가 없네 라일로 뺀다고? 라인 다 버리지 라인 다 버리지 그러면 안 보내주지 아그이 다녔습니다 잘 된다 <웃음> 아 얘들 내가 멘탈 개 보시고 있다 아 까비 야 상대 멘탈 내가 다 보시고 있어 숨만 쉬어 라고 해놨지만 게임 원사이 가 이기네 이게 요즘 내 게임의 특징이야 나는 무조건 이기니까, 다른 라인 이기면 무조건 이기고, 다른 라인 지면 무조건 저예요. 요즘 제 게임 특징이에요, 이거. 제가 아마 챌린저 찍으면은 바로 너프가 됩니다. 제가 챌린저 천천히 찍길 바라세요, 다들. 다들 제가 챌린저 찍는 거 보면은 그거 보고 벌 때까지 달려들 거예요, 사람들. 그때가 딱 거기에요. 예전보다 살짝 아래로 오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보다 아래로 오진 않을 거예요. 예전이 워낙 구려서. 나 없는데 되나? 안 죽을 찾 찾지. 죽을 을 찾지. 죽을 찾다이 예측을 해야죠, 아무래도. 아니면 피할 각을 안 만들어주던가 그게 옆, 옆으로 그 틀게 되는 어느정도의 거리가 있거든요 이것만 건조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벽에 가두리 형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궁 찍는 거제거 영상 보면서 저, 제 생방 보면서 저 따라만 해도 맞을 수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놓쳐본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 거라죠 이렇게 소리 들으면 여기서 로 빼겠죠? 그렇죠? 살짝 아쉽지?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신발이 똥신이었으면 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, 내가 궁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쓰면 언제쯤 도착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만 이제 익혀지면은 어, 얘한 이거 먹고 이쯤에뺄것 같으니까 거기로 궁 써볼까? 약간 이런 마인드로 쓰시면 돼요 못 맞춘다고 리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는데 야, 이 미친 놈들아. 그만 던져. 아. 그들 럭스캐. 아직 이긴 거 아니야. 집중해. 뭐 하는 거야? 일지하게 하라고. 엔터리꽤 괜찮네 근데 확실히 타이프 <웃음> 제... 아 타이프 풀어도 되죠 아이고 나이스 오 뭐야 저렇게 되는구나 너무 좋은데 못나이스아 그래서 탱도 다 해주고 얼마나 듬직해 맞지? 클레드 버프 쏘리 지러와 채린지 안다이 한 만좀 던져라 진짜 이기는 건 알겠는데 빨리 끝내자 아, 나이스. 됐다,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아, 진부스 사포 나오기 전에 끝냈다, 나이스. 나이스. 좋아요.